두 번째. 두두 번째. 두 번째. 두 번째. 두 번째. 두번 그래서 째시 미끄럽지 않을까? 미끄러째두 양말 아니, 벗어. 째두 양말 벗어 째두 번째. 두번 양말 벗어. 두번어두 번째. 두번 양말 벗어. 양말 벗으면 째두 번째. 두 번째. 요 한번 받아봐봐요 그 그래? 그래, 응. 게 그건데 그래들릴끌어올텐데 그래 들릴끌어온면바닥이들어가지양머시면 잘못하면 꼭끓어 다리 부러져 응. 친구에서김다려대에기다려대에서기려봐도에 기다려봐도, 침대에서 기기대에서 기다려봐도, 침대다봐도봐 오시더라고 그 말이야. 분명히 할아버지가 오셔. 오시는데 본인이 착 바닥에 체지을못번그냥한번 쩌고. 그 그러심적으로 어, 할아버지가 오셨을 때 내가 뛰어야겠다 되이 생각을 해야지. 할아버지가 야또 봐라 뭐 그거 아니란 말이지. 할아버지 오셨을 때 내가 알아서 내스스로 네 뛰어야지. 나도 움직여줘야 지 나도. 분명히 오시더라 고그 말이야. 오셔. 오시는데 착 바닥에 체지을못한라는 말이야. 아, 아니, 지금, 노, 분명히, 오셔가지고, 움직이는데, 그 다음 저기가 연결이 안 된단 말이야. 아, 응? 안 되는데, 좀 잡아. 네. 앞뒤로 움직이는 거 같다고 하더라도, 만약에 아까 같이, 지금, 아이고, 내가, 너 때문에 나를 생각해. 잡아. 방법은 봐 이게 앞뒤로도 이게 사람이 움직이지만 약에 이게 이게 딱 이게 신장 때가 뭐냐면 글자 그대로 신장 때야 어 내가 딱 가만히 있으면 뭐, 이게 움직이려고 뭐가 있어 없다고 근데 누가 쉰때 그래서 그래 이걸 미세한 수술을 하는 이유가 떨림을 감지해서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게 막 휘던단 말이야 그럼 이거 떨면 이 상태에서 네몸 동안이나 내가 연결된 되 이곳이 떨어봤자 이게 기운 뭐 얼마나 이게 뭐 떨리겠냐고 테크는 냐냥 아니잖아, 그렇지? 그러면 내 몸이 앞뒤로 신체를 우리가 써가지고 움직임 중이지만 이런 경우는 바로 여기서 마찬가지야. 몸이 하나 둘 개에서 사다 움직여 움직인다 면 움직인다 면 봐. 움직인다 그때 쫙빠지 이게 조금 조금 이게 이게 타다가 보면은. 이게, 이, 이, 이래서 반동과 뭐, 맨날 하여튼 이 크기가 좀씩 커지다 그러면서 내가 본통시에 같이 뛰게 되는 이런 게 있단 말이지. 그러니까 나는 이게 시작, 시작점에서도 시작 이렇게 떴다는 그 자체가 이게 나도 이게 안 되는 사람이야. 근데 불구하고 뭔가가 있어가지고 딱 잡혀가지고 중요한 다른 것 때문에 그거를 나머지는 내가고기에지아이고 할아버지, 할아버지, 할아버지, 할아아버아버아버아지아버아지지서지아예아지는안안 된다고 어떤 신인 존재가 가지고 이걸 이정도만 움직여준다. 그것도가능한거이 사람이 물어보는 것이이 사람이 되는거아니요이 근데 여기서 리는이 단어를 어떻게 사야될 것 그게 니라이단어 만약에 이렇단 말이야. 또, 그 이게 앞뒤로, 앞뒤로 있지만 위아래로도 이렇가 위아래로 이것맞 뜨는 게 아니라 뇌문도 같이 이렇게 된는 말이지. 나도 리듬을 타. 이 어? 아, 흔들릴때, 아, 네. 나도 리듬을 같이. 아, 네. 우리 보살이 조금만 더 밀어줘, 형. 어. 아, 기운이 없어. 응. 그래서. 신장칼 어디 있금 어, 조금만. 좀다 합시다. 응? 저 여기서 할인은 나아이거안자니다 청합니다 멍청해요 이제 앞으로 이제 할아버지가 끌려떨 끌어주시고 그러고 예. 가시면 되고요 예 아유, 잘하셨습니다 오늘 할아버지 말고 또오신 분들 몇분 계신가요 아. 아. 아. 몇분 계세요 아. 세분 계십니다 아, 세 분. 네 잘하셨어요 할아버지 혹시 저기 그성주한데 하시는 말씀을 한, 아. 한 말씀 해주세요 술좀 그만 처먹고 네. 현장에서 싸움질 좀 그만하고. 네. 할아버지가 막아리셔야지 사람들한테 욕좀 하지 말고. 네, 네, 네, 네. 아이고. 네. 아이고 앞으로 잘할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. 할아버지 시고 네, 네, 네, 네. 자 우리 할아버지 잘하셨으니까 우리 손주랑 네 올라가셔서 우뭐 손주 이제 만해. 저 o the Jerry 잘 끌어 주시고 u 아, t to 고 그러시면 될것 같습니다 o to school. Thank you, s i 나오시고 다음 할아버지 x t m 대신 가 t e 받아 r 겠습니다 아, 배가 a b 장에 꼬인 것 o i n g to 서그 to 한 h e house. I'm 아할 i 아 g to go to 가 없어 h 는데 할아버지 가딱 있다가 내가 뭐채 써도 되는 얘기 없었거든. 아. 던서서로 실리면 잘 없어요 잘, 없어요 어, 없어요 잘 얘기 v e I hope to 할머니 e r v 니 I hope to observe. I hope to observe. I h 할아버지 한분더 있습니다. 할아버지, 네. 할아버지 할아버지 몇대존지 아시 아시 아시겠어요? 구대조 구대조 할아버지 구대조는 아닌 것 같은데 할머니 그 약사줄 가약사그 그 명패 가져오신 거 맞으세요? 네. 자손 그 자손치 몸 아픈데 어디있어요 할머니? 자손 할머니 자손 몸 어디 아파요? 할머니가 상처 주셔야지 네? 뭐, 뭐 모르겠다는 거예요? 뭐 아픈데가 없다는 거예요? 자, 대포, 우리 할머니. <웃음> 자, 그, 할머니가, 이기 보니까. 할머니 자손도 아프면 어디 아픈지, 아프도 안 아프도 뭐 얘기가 있으셔야지. 어? 할머니 약사, 약사주를, 약사주를 가져오시다면서. 어? 약사는 데로 가져오시다면서. 응? 그 말씀이 없으시면 어떡해요? 자, 할머니가 그, 나오시고, 할머니 안신 것 같아요. 할머니. 어디라고, 지금? 음. 자, 봐봐. 음. 지금 그 할머니가 아니야. 어? 그래서 내가, 내 그, 아니야. 내가 아가 받은 아가 받은 거아가아가니 듣고 들거지역사 약사 주위 가지고 봤으면 자기 자산 아프면 아프다, 아프다, 뭐가 나와줘야니 말도 안 많이 안 말이 안 나와. 그렇지. 그러니까,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글자 자르는 것 같다 몇 마디 하면 딱 잘리듯이. 그래서, 그, 청부삼아, 내친가 응. 친가에서는 부대주 할아버지는 없어. 네. 5 0년가나데 아까 할아버지, 할아버지 부대주 되는 응. 거잖아. 응. 네. 뻥치고 앉잖아 아, 네. 음. 이런 거에 딱 걸리는 거잖이뭐라 뭐 이런 거 같다, 할머니라고 오시고 어? 어어 네. 음. 네. 하시는 곳마다 그다 놀진 않대. 만약 지금 진짜 제대로 놀고 다니는 분들 있지만 반면에 딱그 할머니가 딱 그런. 아, 내 내가 친가에 이때 누구 누구요 하고까지 딱내면는분 계셔. 그래. 어, 이런 이런 이런 날에 왜 그걸 가만히 입 담을 가만히 입어 자신 날에. 응? 그러니까 네 있다 가도 딱 실려 가지고 딱 그런데 말 렌트가 나오면 어? 그냥 딱 바로 얘기하라고 그랬어? 네. 알았어. 사대신 우리, 우리, 우리, 우 우리, 우리, 우리, 진리 우리, 우리, 우리, 우리, 우리, 우리, 우버렸어요리 우리, 요리 우리, 우리, 우리, 우리, 우리, 우리, 우리, 우리, 우리, 우리, 우리, 우리, 우리, 우리, 우리, 우리, 우 내가, 어, 아까, 아까, 아까 조금, 조금 전에, 뭐, 약사, 약사, 뭐라 그랬어. 네. 약사하러 와봤어. 어차피 꼽다 됐다고 하라고. 응? 근데 이게 바로 이게, 이게 신선경이 저기야. 어? 저걸 제가 붓다에 넣는 게 귀신인데. 어. 좀 잡기다 고아가지고 갔다가, 어이구, 이 아니야? 이게 아닌 거같 그러니까 난 모르니까 저거 거고 쫙, 오, 대박! 톨! 자 그럼 우리 저기 아기 반갑습니자안 아, 실릴 것 같은데. 응? 안 실릴 것 같은데. 야, 야이씨. 반갑습니다. 삐져봐. 아니 저기 거기 어. 동작 혹시 안 맞았어? 왜안 맞았는지 안 맞았지. 아니 자기대로 가져와야지. <웃음> 아니 선생님하고 제대만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야? 아이씨 무냥 물어봤어. 진짜. <웃음> 자 우리 아기를 한번 <웃음> 아? 음, 응? 이렇게, 이렇게. 어, 그렇게? 응, 그러면 좋을 때려. 됐어? 응. <놀람> 왜? <웃음> 그래? 삐져서 안 했는데? 네. 제가? 네. 어... 뭐라고 삐졌어까 삐져서 안 온대요. 아예 안올거리 삐져서 <웃음> <웃음> 알겠어요 <웃음> <웃음> 전주이시냐? 네. 음 그래 그래 한번 잘 뛰어봐. 어 한번 해보자. 진정하게 잘... <웃음> 잡고 서 있어. 응 음. 아까 하는 거요 봤지? 왜 음. 너 잘할 수 있다고. 어 선생님, 뭐 잘할 수 있어요? 여기서 뭐 했잖아. 전주기 투라 정사에서 하는 거 보니까 잘뛰더라 음. <웃음> <웃음> 자. 정과도 <웃음> 응, 응. 한 손으로 잡고 힘짝 빼고 힘줄 빼 가볍게 잡고 있고 자, 눈 감고 날무녀 응. 할아버지 몸조심하 주세요 그리고 여기 심꽉좀안돼 살살 이렇게. 월요일부터 앵글이나 생 a n 하나씩 주워 갖고 응. 와야 되겠다. 그래, n g r y a n g r 이 angry, angry, angry, angry, angry, angry, angry, angry, a n g r 우리 n 기 r <웃음> 아이고 그래 이쁜 애기들이에요. 저 예, 인생 바빠서 근데 저도 이쁜 애기고 그렇지. <웃음> 아, 오늘 아, 야가주인공. 예, 오늘 고생드렸어요자 예. 우리 해장 해장하는 겁니다. 라면. 아이고 이게 천일법사표입니다. 여러분. 아이고. 떠서 국물이랑 떠서. 먹어봐. 술. 나슬 나소 아니오, 모닝술 낮나나 고맙 เย็ดาชน